2시간 전인 저녁 8시 무렵부터 이미 인산이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인파가 빠지기도 하지만 이태원역으로 나 있는 골목 아래쪽이 워낙 꽉 막힌 탓에 또다시 정체를 반복합니다. 저녁 8시 9분,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시점엔 이미 시민들이 골목에 사실상 갇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겁니다. 세 번째 112 신고가 접수될 무렵 시민들은 가게 난간을 붙잡거나 앞사람 어깨를 붙잡고 겨우 한 걸음씩 내딛지만 아직도 경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 9시쯤 접수된 다섯 번째 신고에 가장 긴급한 상황인 코드 제로를 처음 부여한 경찰. 현장에 출동해 일대 시민들을 통제한 뒤 종결 처리했다지만 CCTV에 담긴 참사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50여 분 뒤엔 떠밀려 내려오는 인파에 골목 아래쪽 시민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쓸려 내려오는 인파에 팔을 들고 중심을 잡던 시민들은 10여 분 뒤엔 자리에서 골목 위쪽을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골목 위쪽에서 참사가 난 겁니다. 경찰관 3명이 인파를 뚫고 골목 위로 다급히 뛰어올라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가 마무리되고 야간 대기 중이던 기동대가 용산경찰서에서 처음 출동 지시를 받은 건이로부터 1시간 뒤. 참사 발생 전까지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20여 명 뿐이었습니다. 검정 집사를 언급한 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유성 간 정권의 대전 정책이 정권 집회가 검정 집사를 흔들고 있어 바람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았죠 정부, 법관, 경찰, 국군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Ready?